인생을 걸고 주식과 싸우는 사람들의 삶을 주식하는 사람 외엔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인간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업을 갖기 마련인데 주식이라 하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익을 노린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회에서 수년간을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 연구 매매, 훈련을 하면서도 쉽게 터득할 수 없는 세계가 주식 세계인데 그 끈질긴 전업 투자자의 노력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세월에 피눈물 나는 연구과정과 깡통을 몇번 차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개발한 매매기법을 남에게 함부로 알려줄 수 없으며 심지어 고수가 책을 쓰고 매매기법을 소개하면서까지 자세한 노하우를 설명하지 않는 게 주식판 아닌가요? 결국은 몇 년간 자신의 노력 끝에 노하우가 쌓여야만 그 책에 담긴 설명되지 않은 노하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가 되지 않을까요? 한 예로 10여 년 전에 구입한 수익률 대회에서 몇번 우승한 어느 고수가 쓴 책인데 매매기법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얼마 안 가서 나는 그 매매기법을 접어야 했습니다. 책처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시장의 흐름을 알고 매매의 기본기를 터득해 나가면서 나름대로의 한 가지 한 가지 매매기법을 만들어갈 때 책에서 소개하는 동일한 매매기법을 매뉴얼로 완성하는 데는 매뉴얼의 페이지만 차트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60여 페이지가 되었고 웃음이 나오는 것은 고수가 소개한 그 매매 기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같은 유형의 수십 개의 차트에서 한개 있을까 말까 하는 성공률인데 말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모든 차트가 그 매매 기법으로 통할 줄 알고 대입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책의 내용만 달달달 이해하고 있으면 될줄 알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전업을 하기 전에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몇 달을 거쳐서 하변 지장이라는 하나의 매매 기법을 완성하고 매매를 통해서 수십 차례 수익률과 성공률을 검증하고 이젠 됐다라고 판단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피스텔을 얻어 전업했을 때 하하 나의 청사진은 어디로 가고 난 열심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업이라는 부담감으로 사무실 유지 비용은 물론이고 가장으로서의 일정한 수입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이전의 여유는 찾을 길 없고 둘째는 스스로 개발하고 몇 개월에 걸쳐 수익률과 검증이 완료된 매매기법을 제쳐두고 막상 시장에 임하니 부업으로 하던 시장과는 달리 시장을 대하는 시야가 넓어져 많은 매매를 하다 보니 매 자신도 모르게 국적 없는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손실을 본 후에 마음을 추슬러 이전에 검증된 매매기법으로 시장의 전공법으로 진입하려고 하니 아몇 개월 사이에 시장의 흐름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식 시장은 동물처럼 살아 움직이는구나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 개발한 매매 기법의 시장은 그만큼 좁아졌고 전업이라 매매할 시간은 본물처럼 퍼진 것입니다. 전업자로서 마음을 다시 잡고 시장에 맞는 새로운 매매 기법으로 안정된 매매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기간이 걸렸습니다. 참 주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자신의 매매 기법에 맞는 관심 종목 창을 하나 운영하는 노하우를 터득하는데도 수년 동안 수십 번의 변화와 방법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온것 같습니다. 주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간 배분이었던것 같네요. 매일의 매매를 위해서는 종목 발굴이 중요하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종목 발굴보다는 공부와 연구가 더 중요했고 학교 수업처럼 국어 시간을 마치고 시간이 바뀌면 영어 수업 시간이고 이렇게 절도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식 공부의 특성상 한 가지를 연구를 하면 탄력을 얻어 밤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매매할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도 연구에 집중하다 보면 지쳐서 그럴 맑은 정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설픈 종목으로 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고 싶은 마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매매에 임하는 실력이 안정되기까지는 피할 수 없는 기회비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주식 연구의 과정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며 얻는 마음의 여유는 해피합니다. 몇년전 전화 통화하고 톡을 주고받던 전업 동지들은 지금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그동안 연락을 못한 몇 년간의 시간 흐름 속에 청주에 사는 아우 형님 이제야 겨우 5년 만에 주식에 눈을 떴어요 하는 그런 필드를 얻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일전에 어떤 한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주식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을 오피스텔에서 만났는데 흥분과 생기있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선택을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간 나는대로 2개월간 공부를 한 모양이다군요. 주식을 처음 누구로부터 접했느냐고 물었더니 대학생이랍니다. 컴퓨터 세대를 갖다 놓고 마우스로 휙휙 이동하며 매매를 하고 원금 천만원으로 하루에 20-30만원 수익을 올려서 수익금은 저축으로 따로 출금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한테 이평선을 배웠고 이평선을 상승으로 찌르면 매수하고 하락으로 찌르면 매도하고 그렇게 배웠다고 심리도 종가를 들어 올리면 내일 상승하고 그러면서 이평선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해왔습니다. 난 설명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오피스텔에서 또 만났습니다. 이평선에 대한 궁금증이 풀려야 대화가 될것 같아서 차트를 열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차트 두 종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캔들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같은 시각 그들은 제 갈길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윗놈이 맞습니까? 아랫놈이 맞습니까? 위에게 맞네요. 하하 그렇네요. 이평선을 보면 하지만 둘다 맞습니다. 윗놈은 상승할 놈이니까 상승을 하고 아랫놈은 하락할 순서니까 이익 실현하고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하락하는 다른 차트를 볼까요? 이것은 지금 하락하는 종목인데 나쁜 종목인가요? 좋은 종목인가요? 이평선을 깨고 무섭게 폭락하고 있네요. 하락하면 나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락하니까. 그러나 좋은 놈입니다. 매일 크게 들어 올리기 위해 크게 밀리지 않으며 살살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러니 종가에 매수하면 좋은 놈이죠. 그러면서 종가에 매수한 종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을 입문하는 과정에서 입병선의 기준을 두고 무엇인가를 방법을 얻고 싶은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알기 전까지는 미궁 속의 갈등인 것으로 지난 3월 13일자 차트는 한참 신고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연일 뉴스가 터지는 가운데 3월 13일 삼성증권에서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강한 러브콜을 하였고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종목을 두고 극과 극의 견해 차인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다음 날 주가는 종가 마이너스 6%로 시작해서 보름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메리치 증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율 배반적이지만 삼성증권이나 메리치 증권이나 둘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틀린 것은 누구인가?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주식이란 주가 흐름의 사이클이 있는 이상은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포함해서 사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월 13일을 고점으로 보름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이 맞는 것이고 3월 13일을 기점으로 눌림 후 30%나 재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이 맞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틀린 것은 개미입니다. 삼성 증권 뉴스의 기준을 두고 상승을 믿고 매수한 개미는 보름 동안의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했을 수도 있고 메리츠 증권의 보고서에 기준을 두고 매도한 개미는 재상승 30%의 수익을 놓친 격이지요. 이런 식의 호재가 노출된 종목은 몇 주간의 여유를 두고 하락이 멈추고 원한 듯이 접근해야 합니다. 개미 투자자라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수 있는 어떤 원칙의 기준을 두고 매매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마련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금전적 기회비용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난 이분한테 주식이란 다른 일보다 시간적 여유도 많고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자유로우며 고소득을 누릴 수 있어 좋은 일이지만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말리는 것은 주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90%의 주식 인구가 프로적인 전문적인 주식 연구와 매매 훈련을 하지 않고 주식에 뛰어들 확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린다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식에 실패한 사람들의 고통스런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 첫 만남에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문이나 책을 보면 주식 입문 1년 만에 수익률 대회에서 1위를 한 대학생 고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수가 6, 7년 걸렸다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 보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주식판에 살아남아 몇년후 전업동지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 청주아우처럼 형님 이제 5년 만에 눈 떴어요. 그런 감각까지 터득하기를 기대하지만 그 길고 긴 과정이 왠지 섬뜩하게 생각되는 주식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매기법도 중요하지만 기법 이전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매기법이란 기술적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술을 다 한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될까요? 두 사람의 신임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고조린A라는 사원과 대졸인 B라는 사원을 똑같이 세일즈의 핵심 기술을 가르쳤을 때, 그 핵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은 객관적인 상식으로 대졸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술 습득이라는 관점에서는 대졸 출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영업 현장에서 실제적으로는 영업 실적의 결과가 정반대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내용입니다. 대졸자는 세일즈에 필요한 셀링 포인트와 여러 가지 지식 습득에서 논리적 연하고 앞섰지만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사명감과 고객에게 필요한 인간미 있는 따뜻한 대응 자세 등에서는 고졸 출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신입 사원 시절 교육 이수 평가는 높게 나왔지만 영업 현장에서 영업 실적이 뒤진 이유는 바로 사람 됨됨이라는 관점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매매 기술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외적 요소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변하지 않고는 어떤 매매 기법을 알려줘도 그 사람에게는 별 소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내적 요소가 변해야 외적 요소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자세와 성품, 기초, 기본적인 주식 관련, 지식과 터득의 감이 쌓이지 않은 채 외부에서 얻는 매매 기법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원금을 날리는 화약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뇌세포에 뿌리 깊이 박힌 잘못된 정보와 그뇌세포가 행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고는 어떠한 매매기법도 그 사람에게는 안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실패의 연속에 있고 뇌세포의 정보에는 수익을 내고 원금을 찾기 위해서는 매매기법이 필요하다는 정보만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책을 보면 고수들의 의견을 들으면 자신만의 자기에게 맞는 매매기법을 찾거나 개발하라는 라 이야기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욕망만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비단 주식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주식을 잡기 전에 주식에 대한 접근 방법론을 즉 자신을 바로 잡으면 주식의 길도 언젠간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식도 수익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공자가 없고 나의 인생은 내가 연다는 기본 자세로 매매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면서 달리고 달리면 그길 앞에는 자신 없던 어둠이 열리고 희미하게 남아 성공의 방향이 나오면서 급기야 미래가 열리며 언젠가 좋은 삶 좋은 세상이 당신의 눈앞에 밝고 훤히 펼쳐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갈매기들처럼 힘찬 날개 짓을 할 삶을 펼쳐질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 인생에서는 당신이 왕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왕이 변하면 당신의 국가도 변할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저마다 사연이 구구하지만 남하고는 공유할 수 없지요. 일단 매매법이 다들 많이 다르고 겪어온 역사가 다르고 성격에 따라 좋아하는 주식이 다르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일 뿐이지요. 그리고 차트에 의한 매매기법을 찾는 것은 힘은 많이 들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슬럼프에 자주 빠지고 유행이 지나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짜 기업의 가치에 의한 기본 투자를 하는 게 세월이 갈수록 주식이 쉬워지고 시간도 거의 들지 않고 마음도 편합니다. 주식의 마지막 포인트는 자금관리 자금의 배분입니다.